자, 안녕하십니까 <웃음> 자 오늘 어, 두 번째로 오늘 동일한 날짜입니다 2016년 5월 17일 제가 오전에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고 오후에 두번째 올려 드리는 겁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각각의 정상에 따른 어, 창자의 변형 형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여러분 치료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동작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사실 이런게 여러분들 창자의 변형이 나타났다라는 사실 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는지 뭐, 뭐 계속 이동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물론 폐의 확장 현상 어, 하락 폐의 떨어짐 현상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자발화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폐의 하락 현상을 인정하고 폐를 들어올리는 작업이거든요. 어, 갈비뼈도 이렇게 벌리고 도 들어 올리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그냥 어슬프게나마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잘 이렇게 그림을 잘안 그려봤는데 제가 좀 미숙해요. 여러분들 이점 이 양해 부탁드리고 어떤 그림인가 잘 보이실런가 보겠습니다. 아, 그릿한 아, 잠깐만요. 어, 어, 카메라 때문에 어, 빛의 밝기가 조금 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요런 그림을 세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세 가지를. 자, 맨윗 그림이 이제 정상인의 그림입니다. 정상인의 그림이고, 어, 요,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창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몸속에, 뱃속에 있는 창자가 자,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쭉 펼쳐봤다, 예, 여러분 이렇게 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쭉 펼쳐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인의 경우에는 자, 요 부분이요. 동그라미 있죠, 그죠 동그라미가 있는데 요 부분이 위장입니다. 위장이고, 어, 위장입니다. 아, 보십시오, 요세개 위장입니다. 세 개. 그요 부분이 위장 앞 부분에 있는 부분이 식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도. 어, 여기 이 부분이 입이고 여기가 식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 식도. 어, 자이 부분부터 이제 십이지장, 뭐 소장, 어, 뭐 공장회장 뭐 맹장, 대장, 직장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 동일합니다, 그죠 아, 동일한데 이제 이 부분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죠. 이제 뭐 팽창된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 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정상인의 경우에는, 자, 자, 위장 앞부분,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장 아래쪽, 그러니까 뒤쪽,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평행선을 그리면서 창자 형태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동일하게. 그죠? 아,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가스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죠. 가스의 이동이 나타나고 일로 위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 속에서 흡수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게 정상인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자 식도는 동일했는데 위장도 동일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팔 나팔 모양으로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넓어지기, 그죠 정상인하고 차이가 느껴집니까?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넓어지기 시니다 사실은 이 길이가 약 남자는 한 6m, 그죠 여, 여자분들은 한7 m 정도 된다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은 노트에다가 그냥 짧게 그려놨습니다 자 가스실금은 이런 식으로 길게 아, 자 넓게 퍼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발생한 가스가 흡수되고 불필요한 가스, 익력 가스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위장으로 식도로 코로 입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스실금 그러니까 방귀 정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가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발생했다면 이쪽으로 항문 쪽으로 계속 밀려나가버리는 밀려나가, 나가 겁니다 변형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가스실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가스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완전한 가스 실금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뭐 1분에 한번 꼴로 가스가 새새 새 나오시는 분, 뭐요 실금 모양으로 어떤 가스 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분에 한 번씩 방귀가 술술 이렇게 자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가스가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제 형태가 벌써 이렇게 변형이 돼 간다. 물론 7m를 이렇게 6m를 쭉 펼쳐놓으면 거의 눈으로 확인도 어려울 정도로 변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형이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이세 번째 그림은 사실은 요세 번째 그림은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제이 부분은 위장은 원래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놨는데 이 부분은 원래 이쪽, 이쪽에 비해서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팽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팽창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이 맹장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쪽 하단 맹장 전후로 해서 팽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성 설사형입니다. 만성 설사형. 그러니까 뭐 음식을 잘못 먹고 설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부분이 팽창되면서 어, 설사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설사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팽창이 되어있다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장기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이제 창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음식은 자꾸 항문 쪽으로 밑으로 내려 가지고 불필요한 가스는 위로 밀어 올려서 뭐 자, 무조건 밀어, 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 어, 흡수시키고 아주 익력 가스는 이제 식도로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자, 정상인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가스 실금은 가스가 발생하고 소화되면 음식은 잘 내려가요 그리고 문제는 가스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과 함께 밑으로 계속 동일하게 따라 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실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소화가 잘 돼요 사실은 뭐 통증이나 뭐 통증 같은 게 없어요 사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왜? 위로 올라오는 가스가 없으니까 폐로 흘러들어가는 가스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실검 정상인 분들은 정상인들처럼 이렇게 살기는 상한데 문제는 불편하다는 거죠. 냄새가 난다는 거고. 그죠? 어, 통증은 없기 때문에 그좀 대수롭지 않게 넘겨,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대수롭지 않게 넘겨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어, 그런 부,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통증, 정상인과 가스 실검은 통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물론 부분적인 가스실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만성설사와 가스실금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 그분들은 이제 이런 제이 어떤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적인 팽창들이 이런 모양의 팽창들이 발생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아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아이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만성설사입니다. 만성설사형, 뭐 트림형, 복통 만성설사형은 상당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어, 만성설사형은 통증이 동반됩니다 어, 뭐, 아랫배가 묵직하다 혹은 진짜 배가 아프다 배가 딱딱해진다 막 갑자기 걸어가다가 설사가 막 밀려 나온다 어, 뭐 물설사 혹은 어, 변이 좀 풀어진 어, 옅은 형태의 딱딱하지 않은 고용화되지 않은 형태의 변이 자꾸 나온다라는 어떤 만성설상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맹장 쪽입니다. 맹장 주변, 앞뒤로. 어, 이게 사실은 뭐딱 맹장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뒤로 약 30cm, 20cm 간에 막대풍선 모양으로 이렇게 쭉 팽창이 되어 있습니다. 팽창이 되어 있고.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이두 그림입니다. 이제. 어. 자,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만성 설사형이에요. 자, 여기가 위장이고, 아, 여기가 맹장 주변. 근데 이 부분은 뭡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아, 자, 위장에서 위장에서 조금 내려간 뭐 공장이나 회장 그 부분, 아, 왼쪽이에요, 왼쪽. 이 부분은 오른쪽이고 맹장이 있는 오른쪽이고 뭐 여기 를딱 가운데로 갈랐을 때이 부분은 왼쪽이에요, 왼쪽. 왼쪽에 나타나시는 분들은, 변비 형태가 나타납니다. 변비 형태. 가스가, 어, 변비 형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폐가 내려앉으면서 가스가 위로 못, 어, 위로 못 빠져나가고, 혹은, 가스는, 가스가 자, 위로 못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 위장과 어떤 이쪽 부분에서 자꾸 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내려가는데, 가스가 못 빠져나가고, 때로는 음식이 여기에 갇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갇히면서 음식이 오도가도 못하는 어? 음식이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뭐 설사약 뭐 이런 걸 먹어도 안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사약을 먹어도 변비가 해결 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뭐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변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이 부분이 팽창현상이 일어나면 음식이 자꾸 갇혀 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갇힌다기 보다는 설사형으로 빠져나와 뿌리고 이 부분은 변비형입니다. 변비형. 변비형은 변비형 여기 상복부 가스가 이쪽에서 계속 식도 쪽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위장 팽만 그러니까 위장 빵빵해진다 혹은 명치 통증 그죠? 상복부 팽만감 뭐 이런 형태의 가스로 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 많이 나타나고요 그니까, 러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웃음>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상인들이 이런 모양으로 인해서 음식은 잘 내려가고, 가스도 흡수가 되고, 불필요한 가스는 위장과 식도와 호흡기를 통해서 잘 빠져나간다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까? 가스 실금입니다. 그죠? 가스 실험입니다. 창자가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변형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자, 폐의 하락 현상. 폐 확장 현상이 진행되, 아, 나타나면서 위장을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고, 위장을 눌러버리면 가스가 더 이상 식도 쪽으로 못올라가요못 올라오면서 가스가 자꾸 돌다가 돌다가 자꾸 아래쪽으로 넓혀가면서 점점 가스가 밑에서 놀게 됩니다. 밑에서 어. 자 가스실금 그죠? 어. 가스실금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으면 내려가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또 넘어가서 항문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를 뒤집어야 돼요. 가스실금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물론 다른 병도, 다른 증상도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자, 가스 실금은 음식이 내려가면서 발생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항문 쪽으로 대장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직장을 통해서. 자, 왼쪽으로 그 흐름을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왼쪽으로, 위쪽으로 뒤집어야 됩니 그죠? 왼쪽으로 뒤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틈틈이 어. 왼쪽 다리를 이렇게 자꾸 들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들어올리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서서 들어올리는 거는 좀이 제가 원하는 그런 동작이 아니에요. 서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왠가면 서서 들어올린다라는 거는 벌써 어느 쪽으로, 뭐, 오른쪽 발로 서 있던 왼쪽 발로 서 있던 우리 체중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으로 계속 피가 몰려버리는, 아, 어, 다리 쪽으로 피가 몰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액순환이라 고하면몸 전체에 흐르는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 그걸 계산하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의 피가 아래쪽으로 자꾸 많이 내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들어올리고 다리를 들어올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어떻게 아까 가스 실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넓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혈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넓어져 있습니다. 모세 혈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동맥, 대정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동맥, 대정맥은, 대정맥은 바깥에서 보이지만, 대동맥은 안 보여요. 뼈를, 어, 다리뼈, 굵은 뼈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속으로 지나가는 것 때문에 안 보입니다. 대정맥은 보이는데, 다리 혈관을 잘 보시면, 뭐, 발등이나 복숭아뼈 이런 쪽으로 혈관이 굉장히 쓰여 있는 분들도 있고, 물론, 살이 많이 쪄있으 어, 많이 쪄있는 분들은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맥, 대정맥이 커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 어,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왼쪽 다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스 실검인데 미쳐버리겠다. 아더 어, 이상, 뭐, 기다릴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어,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근데 치료할 수 있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면 안 되고 제가 하라는 것들을 다해 보셔야 됩니다. 다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동작만 했어도 안 되고 한 가지 동작만 제가 뭐 50강인가 51강인가 한 가지 동작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 분명히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이 동작만 계속해이 동작만. 이 동작만 계속하면 어, 효과 있어. 좋았어. 좋았어. 이거 한 이틀 정도 하고 나면요. 갑자기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어? 어, 이상하다. 왜, 왜 어깨가 아프지? 그래서 약간 아프니까 두려워서 또 멈춰버립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아, 손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 이거 뭐 효과 있어. 트림도 쭉쭉 나오고.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이빨에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 뭐지? 이러면서 무서워해요 두려워서 멈춰버립니다 어깨를 달썩달썩 거립니다 어? 이거 효과있어 효과있어 좋았어 좋았어 속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니까 더 이상 효과있다는 생각이 안들기 시작해요 뭐가 또 오히려 가슴이 빡빡해진다 이런 느낌이 피가 이까지는 올라가고 머리도 못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빡빡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동영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앞으로도 제가 운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한 가지 동작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발화 운동이 모든 것이 자발화 운동이지만 은 예를 들어서 그냥 머리를 흔들고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가, 가끔씩 또 어깨도 흔들어 주고 또 앞쪽으로 이렇게 도 해주고 또 팔도 이렇게 해주고 또 등도 이렇게 그죠? 물병 들고 등도 이렇게 젖혀 주고 그죠? 어, 뭐 압력기도 이렇게 사용해 보고 그냥 이빨도 딱딱 끓여 보고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걸 돌, 돌려가면서 돌 돌아가면서 자꾸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몸 전체 피가 어, 어느 한쪽으로 자, 이 이거만 계속하다 보면 위장이 꽉 들리면서요 식도에 가스가 확차 버립니다 빠져나가면 좋은데 못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가는 양에 비해서 식도로 올라오는 위장에서 식도로 오는 가스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식도가 빵빵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압박감을 느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뭐가 좋다 이렇게 한 가지 동작만 찾으려고 하면 오산이라는 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준 방법들을 동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꺼번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세밀하게 올려드립니다 세밀하게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얻을 것들을 다 얻어내야 돼요 예, 얻어내야 되고 가스실금 같은 경우는있잖아 식사 후에, 식사 후에, 5분 안에,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등받이, 등에 기대지 말고,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한 50번 정도 들어 버렸습니다 50번 정도 들고, 어? 그냥 왼쪽 무릎을 든다, 이래 생각하세요. 왼쪽 무릎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들어 올렸다, 그죠? 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바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흡. 제가, 제가 너무 빠르게 했습니다. 5초에서 7초에 한 번씩. 자, 여러분, 호흡 너무 자주 빠르게 안 해도 돼요. 텀을 길게 두라고 그러죠 그죠? 한번 내뱉고 난 다음에 거의 7초, 8초, 10초까지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들이마시는 호흡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지금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죠? 어. 그니까 왼쪽으로, 왼다리를 들었다는 것은 왼쪽으로 가스를 일순간이나마 이동을 시키, 시키다한번 왼쪽 다리로 일어나면 피가 왼쪽으로 몰리면서 가스도 따라오게 됩니다. 가스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던 가스가 갑자기 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왼쪽,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는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여러분들, 배가 빵빵해져 버려요. 위장이 빵빵해져 버리고, 어느 부분이 또 빵빵해져 버립니다. 그니까, 러그 다음에, 왼다리를 들고 난 다음에, 잡바라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물병이나 무거운 걸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 여러분들, 폐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잡바라 운동을 해도, 가스가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폐가 많이 떨어져요. 폐가 많이 떨어져서 위장을, 어, 어, 이렇게, 뭐, 하여튼, 창자 어느 부분이나 위장이나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강하게 눌러버리면, 어지간해서는 폐가 수축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모래주머니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모래주머니를 꼭 착용하고,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해봐야, 폐가 수축이 잘안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굳이 맨손으로 하자면, 뭐 바람을 좀 세게 내리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위장이, 아, 폐가 들리면서, 위장에 있던 가스가 밀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치통증이나 어떤 저상복부팽만감을 가지신 분들은 양손에다가 약 100g 정도의 모래주머니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꼭 착용을 해야만 어 명치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또 착용을 하고 호흡법을 안하고 자발라 운동을 평상시에 어 일정한 간격을 안 하게 되면 폐가 더 커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것도 일종의 2차 자각증상입니다. 무게를 달고 호흡을 등한시 해버리고, 그냥 옛날 호흡으로 가만히 있어 버리면 점점 더폐 속으로 들어오는 피가 많아지면서 무게에 의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래주머니를 착용했으면, 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루 종일 눈 뜨고 있는 동안 자리에 눕기 전까지는 약하든 강하든 호흡법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코로 하든 입으로 하든 호흡법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여러분이 나중 되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아내 폐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옵니다. 가지실 때가 와요. 저도 느꼈고요. 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진다 잘 들린다 라는 느낌이 올, 올 때가 있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그 그, 그 느낌이 6개월 후에 나타날지 1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래주머니를 활용을 안 하시고 자발 운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호흡을 절대로안 하시면 그런 느낌을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효과 없다 이 방법은 효과 없다 포개 버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저거 저렇게 하시고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가스 실검인데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가스가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가, 가, 가장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은 밥 먹고 나서 왼다리를 빨리 한 50회에서 50회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그라 운동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일정 시간 약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돼요 가스가 이렇게 흘러갔다 갑자기 뒤로 확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피를 이동시켜 주면 가스가 서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피를 따라서 가스가 이동을 해요 그게 그 시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 그럼 5분에서 10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아까처럼 밥 먹고 나서처럼 강하게는 아니지라도, 자, 5분에서 10분 정도에 한 번씩 왼 다리를 이렇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들었다가 팔을 이렇게 어 기지개 펴듯이 남들 눈치 안채게 아, 한한한 한, 한 10번 정도 팔도 한 10번, 무릎도 한 10번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자꾸 앉으려고 하십시오. 가스실검은 많이 써 있으면 절대 못 고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논리라면 가스실검을 가지신 분들은 오래 써 있는 직장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거의 못 고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낙심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요. 할수 있는 일들이, 할 일들이, 돈을 벌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또 정부에서 나라에서도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하여튼 돈을 버는 것, 뭐 앉아서 할수 있는 저, 저처럼 뭐 오토바이 타는 일을 해서 최소한 걸어 다니는 것을 쓰이는 작업을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다리들을 뭐,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오토바이 타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나니까, 확돈벌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지리도 알고, 이제 어디가 지도 보는 방법도 알고, 막 하니까, 그럼 굳이 뭐, 여기서 일안 해도,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지. 하고,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막, 저는 뭐, 컴퓨터하고 별로 안친해가잘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구청에 가서 컴퓨터 하는 걸, 뭐, 파워포인트하고 이런 거 배워갖고 요근데 거기 가서 좋은 사람들 을 만나갖고, 또 막, 자기 직장에 와서 일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 인터넷을 잘 뒤져보면 또, 아,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뭐, 광고를 도와준다든가 하든, 이런,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여러분들, 하, 아, 나는 배운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아, 여러분한테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요, 진짜 할수 있는 일들이, 돈은 많이 벌 수는 없지만 욕심을 안 내면 할수 있는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고요 죄송합니다. 저 주제는 없는 말을 했어요. 하여튼, 가스실금은 일단은, 그렇게 어, 가스실금을 가지신 분들도 모래주머니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 근데 모래주머니 착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착용하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만 중량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두려워요 두려운 게 무게가 어느 정도 너무 무겁게 착용해 버리면 또 2차 자각 증상이 됩니다 가볍게 착용하면 효과가 없고 또 2차 자각 증상도 요막 너무 무겁게 해버리면 막 설사가 나와버린다든가 머리가 띵해진다든가 뭐 하여튼 제가 경험을 제가 실험을 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실험해, 실험을 해봤다고 그랬는데 저, 사실 저는 모르지만 착용 안해도 대처하는 방법 제가 벌써 그래서 다 어느정도 이론적으로 지금 좀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저는 대처가 다 가능해요. 근데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이 대처법을 일순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 담만 나면 자발 운동 아, 조금이라도 더 건강을 할수 있다면 라또 계획 속에는 뭐 헬스클럽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한 가볼까 뭐 이런 계획도 하고요 막 운동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 건강을 다시 20대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하고 계속 뭐 좋아지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어, 1년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2년 전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좋아지니까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래 주머니 착용법은 사실은 제가 세미나나 뭐 전화를 통해서 만남이나 직접 만남이나 이렇게 해서 자고 대화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뭐한 100g을 잡아라. 당신은 좀 100g 좀무인것 같아. 한 70g, 80g만 잡아라. 한번 차보고 다음 다음 주에 만날 때 혹은 다음 달에 만날 때 변화 과정을 하고 얘기해 보고 무기를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뭐 요번에는 오른 다리 좀차았으면 좋겠다. 왼 다리 좀차았으면 좋겠다. 오른 오른손 왼손에 좀 어, 무게 중량을 좀달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고 그걸 조정을 해줘요.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어떤 것도 또, 또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가 45강 부터인가 이렇게 한 다섯 번에 걸쳐서 머리주머니 중형법을 이렇게 하다가 결론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저,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변명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은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렸는데 그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모래주머니는 어떻게 하든 사지에 다 그는 것이 좋습니다. 사지에 다 그는 것이 좋고 저도 지금 다 그르고 있습니다. 다 그르고 있는데 왜? 아, 이걸 중량을 조금씩 조절하니까 내 몸이 너 변화를 주니까 더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자발 운동도 덜 해도 되고 막 어떤 그런 변화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여러분들 돕다 보니까 도울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더 유익한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그거는 그렇고 만성설사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 만성설사형을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설사를 줄일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복통이 덜올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자발 운동은 틈틈이 하십시오. 예, 10분에 안번이라도 좋고 호흡법도 흥성해야 되고 간간히 왼다리를 드십시오. 간간히 앉아서 자, 서서 하는거 아닙니다. 서서 하는거. 어, 서서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걷어 당이 세요 어, 걷는 방법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어, 무릎을 조금 들면서 들을 것입 그거는 그렇고 앉아서 텀텀이 앉아서 뭐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앉아서 왼 다리를 좀 들고 왼 다리를 들때왼 다리만 들지 말고 오른팔도 이렇게 드십시오. 제가 이유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왼 다리를 들고 자, 이거 뭐. 왼다리를 들면서 오른팔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 바람을 내십시오. 바람을 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한 시간에 한 번, 혹 30분에 한 번씩 이 작업을 뭐한 3분에 걸쳐서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럼 아마 여러분 설사 증상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복통 현상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이분들은 만성설사형은 좀 그래요. 이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나타나 있나면 만성설사에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오른쪽, 이쪽, 여기가 이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맹장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걸쳐서 이쪽이 팽창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이 팽창이 되 있는데, 문제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폐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장 상단을 찌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대장과 소장 상단을 찌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찌그러뜨려 버리면서 가스가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이제 음식이 넘어갈 때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음식이 내려가야 되니까 창자 운동에 의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음식은 내려왔는데 자, 가스는 또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음식은 내려오고 가스는 위로 올라간다고 랬잖아요 가스가 이쪽 위로 이렇게 못 빠져 올라 나오면서 가스가 여기 자꾸 차는 거예요. 차면서 결국은 가장 약한 맹장 주변이 또 오히려 다리를 많이 쓰니까 가스가 자꾸 밑에서 놀게 되잖아요. 그죠? 다리를 많이 쓰니까 가스가 밑에, 아랫배가 하복부가 자꾸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 가스가 자꾸 아래쪽에서, 여기서는 막혀버렸고, 여기서는 막혀버렸고, 이쪽은 팽창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오도 가도 못 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자가 팽창이 될 때, 어느 정도 팽창이 될 때까지는 그냥 묵직한 감이 있어요. 근데 그 한계치를 딱 넘어가면 통증이 나타나요. 우리가 말하는 통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혈관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창자가 팽창이 되면 가스 때문에 팽창되는데, 팽창된 창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의 도움이 필요해요. 피, 혈관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그 팽창된 창자를 움직이면서 피가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정체가 되면서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자이 부분이, 이 부분이 찌그러들었다. 그러면 이창자이 폐를 위로 들어올려주면, 그 그러니까 오른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폐를 위로 들어올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들리면서 가스가 이동하는 통로가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면서 가스가 이제 몸, 창자 전체를 골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왼 다리를 이용하면 가스가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자 이쪽 팔을 들어올리면 이쪽 부분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폐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가스 의 길이 열리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창자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어, 그리고 또 음식도 골고루 펼쳐지고 그러면서 어, 만성 설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설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 이것도 뭐 동영상이 너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분리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아, 이렇게, 했는데 네. 가스 실금 만성 설사까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아, 자, 변비. 자, 변비. 자, 이 부분이 변비입니다. 그죠? 여기 12지장 밑에, 위장 12지장 밑에, 공장 회장 부분이, 왼쪽 부분이 팽창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 이분이 조금 골치 아파요. 이 분들도 동일하게 폐가 하락이 되는데 물론 아, 여러분이 이 증상을 가지신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폐가 확정이되는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옳다고 제 생각이 맞다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폐가 눌러버렸으니까 가스가 식도로 못 넘어오니까 위장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인력 가스가 조금씩이라도 빠져나가고 있으면 우리 몸이 그렇게 부대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갇혀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살 현상과 함께 부대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동일하게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고 자그라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스가 올라오면 좀 풀어지고 변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설명 드려야 될것이변비는 사실은 요 부분만 팽창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 변비 부분이요 막군데군데 군데 이렇게 몇 군데의 팽창현상이 벌어져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러니까 이게 가스 실검처럼쭉가면서 그냥 펼쳐져 버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불편하죠, 그죠? 근데, 근데 가스 실검도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살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가스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영양분 흡수가 거의 안 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창자가 떨어지면서. 뭐냐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나하이나 뭐 방광 쪽에 눌려 뿌리고 하여튼 여러가지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가스실금이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병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 40대, 50대, 60대 되면 반드시 급격히 그런 제가 알고 있는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어, 제가 여러, 몇 차례 만나봤거든요. 급격히 살이 빠지고 급격히 다양한 창자 아, 아랫배 쪽으로 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자가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최장부터 해서 간, 이쪽으로 올라오는 림프관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하복부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고 그게 워낙 느리게 나타나니까 그 심각성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근데 알고, 알고 나면, 야, 내가 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변비는 어떻게, 해요? 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비는. 저는 사실, 변이, 예전에 변비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예, 심한 변비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5일, 6일 지났는데 변이 안나올때참 황당하잖아요. 그죠? 먹는데 안 나온다. 이것도 뭐좀 공포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저는 사실, 막혀도 변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걸,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 이게요, 단순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만약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쪽이 왼쪽 창자예요. 만약에 위장에서 12지장 지나서, 어, 이로 오다가 한 이쯤에 변비가 발생했다 팽창현상이 발생했다 혹은 이쯤에 팽창현상이 발생했다 자, 음식이 갇혔다 팽창현상이 발생하면서 음식이나 가스가 자꾸 갇힌다 갇히면서 못 내려간다 이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쪽은 자 왼쪽 창전는왼 다리의 움직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가스 실금이나, 만성 설사나, 어, 명치 통증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고요. 그냥, 저, 변을 빼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어. 그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증상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요, 요 내용은 변비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요 동영상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 가지신 분들만 집중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